이 문제는 요 정당행위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지난 2023년도 어, 법원 5급 승진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정당행위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답은 1번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 바로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것이냐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냐 자 이걸 갖고 대법원에서 당시 판단을 했었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지 않고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병역법 제88조 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 이병 또는 이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정당한 사유 동그라미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이병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은 이 규정에서 바로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한다는 거 그죠?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는 것이 예, 바로 문제의 관건입니다 머릿속에 좀 넣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뭐를 조각한다고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그 다음에 정답이 아닌 것도 한번 좀 봐볼게요 정답이 아닌 거지만은 보시면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바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겁박을 줬대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행위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더 봐보겠습니다. 좀 깨끗하게 하고 민사소송법 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어 제341조 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 감정평가를 할수 있고 자 여기 아래를 내려볼게요 예. 어디있죠 어디까지 했었죠? 예. 할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봤다는 거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정답 아닌 것도 하나 볼게요. 예, 또 보면은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자, 소문의 진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했었어요그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어, 설정을,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어, 전자기록인 어,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내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에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했는데 거기서 뭐 메신저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메일, 이런 걸 갖다가 출력을 했거든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비밀 침해죄가 되느냐, 뭐 이런 걸 갖고 당시 문제가 됐었는데, 어, 당시 이것도 역시 어 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정당 행위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소,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 요거를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예. 여기까지.